써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화면을 엄청 키워 가지고 쭉 이렇게 역시 네 박자에다가 해줍니다. 이렇게 네 개를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한 마디만 가지고 들어볼게요. 자, 소리가 너무 크니까 줄이고. 뭔가 네 여기는 그냥 한게 뭐냐면 하나, 둘, 셋, 넷인데 반에 반 그냥 이렇게 배치만 해줬어요 짝수에 대한 배치죠 거기에만 맞춰서 그러면 이 네박자 이게 한마디입니다. 한마디 네박자 하나, 둘, 셋, 넷으로 볼때두 번째, 네 번째에는 스네가 들어갔고 여기에는 처음에는 하나, 둘, 셋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거기에 들어 보면서 자, 그럼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앞에다 놓으면 참 쉽죠. 네, 이런 식으로. 자, 햄버거송, 햄버거, 햄버거송, 햄버거, 햄버거송, 햄버거, 송 자, 이번에는 햄버거송, 햄버거, 햄버거송, 햄버거, 송, 햄버거. 네,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졌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트를 만들어보고 그냥 뭔가 음을 하나 얹어보고 그리고 햄버거니까 가장 생각나는 대로 햄버거 햄버거, 송 햄버거 제가 생각나 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자, 이거를 그대로 세이브를 할 거고요. 이거 그냥 다 저는 그냥 체크해 놓고 쓰는데, 이렇게 해 놓고 송이라고해 그 놓고 쏭햄버햄버쏭햄버쏭 네 햄버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이 상태에서 이제 더 디벨롭 하기로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뮤프 3이었습니다.